안녕 자 오늘은 드디어 페이스라인 스마일 리프팅 시술을 받은 지 3일차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께 이제 시술 자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마에 이렇게 네모나게 그죠 여기 양쪽 볼에 네모난 자국이 있는데 사실 코를 기준으로 코 바로 옆에 여기는 자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자국이 이제 피부가 좀 괜찮았던데부터 약한 데까지 이렇게 남아서 지워지는 없어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자국이 완벽하게 없어지기에는 한3 4일 정도 저는 오늘 3일차 아침이니까 제가 시술 받은 날이 오후 였어요 오후 3시경에 이제 시술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날 이제 4시 5시 정도에 시술이 끝났고 그 다음 1일차, 2일차, 오늘이 3일차입니다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시... 어? 나 저렇게... 어, 시술자금 많이 생겨서 밖에 못 나가면 어떡하지? 그럼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진한 화장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정말 커버력이 전혀 없는 촉촉한 트러블이 안 난다는 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두 번 정도 묻혔고 많이 묻힌 것도 아니고 그냥 찍어냈어요 한두 번 정도 펌핑을 해서 해볼게요 오히려 여드름 자국이 더 보인... 자.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거 아닌가요? 이쪽 보시면 자국이 보이시죠?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아 그러면 자국이 제일 심한 이마 쪽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네, 카메라 화질이 좋아서 그런 건데 육안상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해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팩트 하나 그냥 발라주고 저는 근무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보더라고요. 오히려 어, 피부가 되게 탱탱해졌어? 팩 하고 나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목주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되게 많은데 목주름이 목주름 부분을 이렇게 주름을 없애서 주름 부분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시술을 받아보니까 주름과 주름 사이 살이 있잖아요. 그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한번 이렇게 땡겨주는 시술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주름 부분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땡겨지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예전에는 목주름 이렇게 만지면 골이 느껴지는 그런... 서 아, 나 맨날 목주름 여기 만지고 만지고 그게 버릇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목주름 만지는데 목주름이 얇아진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제가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급흥분을 했네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컨텐츠는 시술 후에 자국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3일에서 4일 정도면 서서히 없어지고요 그리고 평소에 바르는 팩트를 한두 번만 발라줘도 시술 자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이나 그런 바깥에 나가는 그런 일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 그리고 붓기나 통증 그리고 뭐 열감 이런 것도 저는 하나도 없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전혀 못 느꼈어요.